Ooh. and he triples Exactly. Gets to the paint right there and scores. Possibly? s c r p A little overweight or not? 네, 안녕하세요. 울대바스켓 이노진 코치입니다. 오늘은 아이제아 토마스 선수의 우리 헤지테이션 무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아이제아 토마스 선수는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폭발력 있는 득점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유명한데요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폭발력인 득점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두 가지 중 하나는 바로 슈팅력 굉장히 정확한 슈팅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타이밍을 뺏는 헤지테이션 무브들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헤지테이션 무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이자아 선수 특징인 헤지테이션 무브로는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우리 바깥쪽에 패스 혹은 뭔가 쉬는 타이밍을 가져가는 무브들을 순간적으로 가져갑니다. 자, 이쪽에서 하면은 이렇게 도는 동작이 있어요 옆으로 그 도는 동작에서 발을 찍금과 동시에 파운드 드리블을 세게 치면서 바깥쪽 발을 안쪽으로 넣으면서 들어가줍니다 자 우선 천천히 기술들을 한번 보자면 앞으로 가는 동작 그리고 순간적으로 돌아줍니다 천천히 돌아주고 이 발이 다음과 동시에 드리블을 세게 파운드를 쳐주고, 파운드를 쳐준 후에 들어가 줍니다. 자 이렇게 리듬을 뺏는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뺏어서 순간적으로 돌파를 할수 있는 헤지테이션 무브를 해봤는데요. 자 다음으로 파생적인 동작에서 같은 동작에서 다른 무브들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턴하는 동작을 저희가 가져가 볼텐데요. 똑같이 가다가 왼발을 찍어주고 이렇게 턴을 돌아갈거예요 자이 스핀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발 닿는 타이밍이 똑같아요 저희가 왼발을 찍을 때 밖에서 쪄주고 올라오는 공을 올라오는 공을 이쪽에 놔줄 거예요 그래서 턴 이렇게 안쪽에 떨어질 수 있게 왼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서 떨어뜨려 놓고 나가는 동작을 가져갈 겁니다 자 우리가 턴하는 동작에서 이 공을 너무 앞쪽에 떨어뜨린다면 수비 손에 걸릴 수있는 확률이 높고 그리고 돈, 도는 과정에서 이렇게 몸과 동시에 가서 떨어뜨려야지 몸이 먼저 돈 다음에 몸이 먼저 돈 다음에 여기를 가져오려고 하면은 수비수가 이쪽으로 나오면서 앞쪽에서 커트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헤지테이션 무브들은 저희가 피니시 동작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데요 경기중을 잘 찾아보면 아이제아 토마스 선수가 이쪽에서 두명 정도를 돌파한 후 이렇게 페인트 존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텝을 이렇게 원스텝 밟으면서 바깥쪽을 봐줘요 그럴 때 다들 시선이 이쪽으로 쏠릴 때 이런 상태에서 동시에 점프를 하면서 왼손으로 마무리를 하는 동작들을 많이 가져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늘 아이제아 토마스 선수의 특징인 하이스테이션 무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좋은 돌파를 하는 방법에는 빠른 스피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하나로 타이밍을 뺏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많은 헤지테이션 무브들 t 찾아 보시 a 좋은 돌 o 를할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시 v e 바랍니다. 감사합 u 다 i h a g d a l o e t of been flowing going on. There's intensity. Thomas, the drive. Boxing badge. Thomas dips the shoulder, gets by one-on-one. Backs up. Got Lee in a switch. Blows by him. Maybe...